되게는 되게 간단해요. 바른 네. 네. 자세를 네. 유지하고 자자. 그거예요. 우리가 바른 자세, 이렇게 했는데, 왜잘 때는 이러고 자냐, 이제. 왜 울고리도 찌물러자고 이게 바로 자는 게 힘든 사람들은 다 목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자세 보세요. 거북목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 이게 우리 바른 자세, 그 기준 바른 자세가 어, 어떤 건지를 모르는 경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옆을 봤을 때딱 세워서 이 견봉 견정 네. 여기가 귓바퀴를 살짝 걸치는 정도 이렇게. 근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나는 바른 자세요 라고 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른 자세 잡으려면 이, 이, 이것만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여기 흉추 마지막 흉추가 이렇게 몇 개일까? 이이 부분 있잖아요. 명치 바로 뒤이 부분에 힘을 딱 주가지고 어깨를 싹 펴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딱 잡혀요. 어, 딱 잡히거든요. 근데 그 요령을 모르면 자꾸 이상한 막 양을 잡아요. 그래서 억킬 수 있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잘 때는 이렇게 할수 있다고. 잘 때는. 어. 그리고 항상. 하다 보면 이렇게 늘어지는데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탁펴지면서 이렇게 펴줘야 우리 자세가 계속 그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안 그래도 우리 대표님처럼 저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돼갖고 지금도 잘안 잡혔어요. 잘안 잡히네. 응. 그 저기 연구를 많이 하시거나 컴퓨터를 많이, 많이 하시거나 스마트폰을 <웃음> 많이 하거나. 걸러가는 사람 몇 등분이야. 가보자고. 딱 줘. 많이 이렇게 의자 당려서 이렇게 허리를 떼야지 허리가 일세요. 떼떼떼서 떼, 음. 응. 그래도 등이 아주 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허리를 넣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넣듯이 예, 네, 네. 네. 네. 넣는다고 여기, 생각하고 여기 명치 바로 뒤에 있는 것을탁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올라. 예. 그렇죠. 그래야 등이 쫙 펴지면서 어 되지. 이게 안 그러면 근육이 이렇게 오그라졌으면 호흡하는데 되게 문제가 돼요. 진짜 한번 재우겠습니다. 이게 이게 다문제네 아니요? 아, 조금 더더 아, 듣게 네. 더 해야 돼요. 네, 그 정도는 가야 되는데. 이렇게 틀어졌어요. 근데 중간에가 어깨가 이렇게 틀어졌어요. 이 응. 폐가 스스로 정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심장은 치가 근육 자체가 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만 폐는 근육이 없어요. 폐 자체에는 그러면은 뭐가 되냐 이 갈뼈를 비 싸고 있는 이쪽 호흡근육이 벌어지면 폐는 그냥 안에서 이렇게 딸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해져 갖고 이렇게 있으면 근육이 쫙쫙 펴지는 힘이 약, 없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렇 움푹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그 일명 다소곳한 자세 요게 저 호흡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호흡이 깊게 못 들어가서 호흡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호흡이 쑥쑥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허리를 펴고 등을 펴고 어깨를 펴는 건 굉장히 우리 그 직립병을 하는 인간으로서 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